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 <웃음> 많이 춥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응. 오늘 쌤의 의상이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의상? 네 불러주고 싶다 <웃음> 너무 이거 큰 사이즈라서 <통사해져서> 서리한테는 <웃음> 음 <웃음> 이런 거 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고고! <웃음> <고>. 레트로 감상 <웃음> 쌤 갈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37분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동대문 2019 패션위크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까이에라는 브랜드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과 헤어를 의상이 조금 패턴도 있고 색도 화려하기 때문에 조금 머리도 조금 차분하게 했고요. 근데 이렇게 완전 귀 뒤로 딱 꽂아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은 살짝 선생님께서 오늘 이 의상 색깔에 맞춰서 눈을 조금 갈갈하면서도 약간.. 뭐뭔 색이지? 브라운, 레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이크업과 헤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머리도 많이 길러서 길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딱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네요. 목이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 세우고 걸어가는데 <웃음> 너무 추웠었어요. 근데 오늘은 날이 따뜻해. 앞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상은 제가 뭐 사이트를 보고서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 이런 의상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요 처음인데 잘 소화하는 것 같나요? 웃긴다 <목소리도> 뭐야.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뒤에펜 아, 는데 오늘 빨간색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어머니 되게 튀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라 약간 오늘 대한민국 느낌나지 않나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패션에고 와서 유심히 본게 모델분들을 봤잖아요. 근데 여자 외국 모델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옷도 예쁘지만 모델분들이 너무 예뻐서. 근데 제가 지금 갤레디 위드 모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도 11일 뒤, 9일 뒤에 어떤 패션 브랜드 모델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간 공부할 겸? 이렇게 열심히 관찰도 하고 갔는데 되게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도 워킹한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근처를. 근데 다니다가 팬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 <웃음> 자, 그럼. 추울 때 왔던 기억도 있는데, 어, 뭐 저기 가면은 연예인분들, 제가 지난번에 또 연예인분들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또 여러분, 들만분여는데 이제 분여쇼분여러진행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촬영도 하고. 어, 이렇게 할거저도 <목소리로> 저도 마치 여기 직캠러 처럼 있 보던 거같습니다한분 이라도 연예인 처럼 찍으면 좋잖아요. 쁘게 나오지 말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리지 음... <웃음> 않나 봐. 아, 제가 그때 이 얘기 했어요. 팬분들의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정말 깊게 깊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